오늘은, 쭈꾸미, 이게, 여덟, 여덟 마리인데, 이걸 초무침해서 맛있게 비빔밥 해 먹자. 음. 맞네. 응? 네. 아니, 이게 큰 거는 크고, 쬐끔만거 쬐끔해. 그치, 이거, 뭘, 음. 여기 머릿속에 알이 있거든? 알이 있으니까, 알은, 와, 이거 먹물 나왔네. 알은 똑 따내야 돼. 아, 꽉 찼네. 응? 꽉 찼어. 알은 이렇게 딱 따내고, 내장은 잘라 버려야지 초무침하기엔 많지 않나? 에? 안 많나? 많이해서 먹어버려 이거 다다 초무침 한다고요? 음. <웃음> 누나 얘기도 잘라주고 누나 누나 딱 잘라주고 여기는 손톱으로 꾹 누르면 이게 안 나와 아 입이 나와 이게 안 나와 <웃음> 안, 안 나오잖아 잘안 나오네? 저번엔 잘 나오던데 음. 음. 커서 그런가 봐. 꽤 큰데? 깨끗다 이거는 음. 이게 지금 버리는 건가? 응차 음. 뭐, 뭐예요? 응? 음? 뭐였지 이게? 내장 아 내장인가? 이건 알조그만때는다 먹어도 돼 먹어 그냥 음. 삶아서 초고창 찍어 먹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뒤치니까 내장을 꺼내야지 가위로 자르는게 더 빠르겠다 입에는 잘 안나오니까 입을? 음. 입못 잘라 소개가 들어있어갖고 얘는 알이 별로 안됐어 음. 네. 수컷인가? 응. <웃음> 다안컷실순 없잖아 난 몰라 쪼끄이 어떤거에 쑥넣으면 어떻게 안넣으면 모르겠더라 야 이거 창자도 이거 삶아서 먹을래? 삶아줄게? 응? 에휴 삶으면 먹을 수 있지 않나? <웃음> <웃음> 이, 게 뭐야? 아, 눈알, 들어하서왜 어, 이렇게 말고근데 이거 봐요. 어, 그, 알. 그, 아니, 눈, 눈, 통장 가게. 그, 눈, 통장. 와. 이렇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쏙 들어가 있잖아 안보이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 와. 리 와. 한번 먹물 좀 빼준 다음에 소금 조금 넣어갖고 조물조물 해서, 예, 빨, 이게 조금미빨때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니까 조금 소금 좀 넣어서 이렇게 좀 주물어줘야 돼. 한세번 정도 묻주고 알도. 물이 끓으니까 여기에 소금을 어, 좀한 수저넣고 야 소금이 고 얼굴 같다 쭈꾸미를 넣니다 다해서 많이 먹어보자 와 많다 <웃음> 진짜 많다 <웃음> 많아 아 근데 이게 쪼그라도면조금라두면쪼라도면 응? 살짝만 데쳐야 돼 너무 많이 데치면 질기니까 한 2분 정도 데치면 되겠지? 아, 이분이 겁나긴 해. <웃음> 이 물이 이게 들어가니까 물이 식어버렸잖아. 온도가 떨어졌잖아. 왜 그래, 아버지 또? 왜 이상하게 입었어, 그슨 <웃음> <웃음> 목으로 팔이 나왔어. 입은 됐지. 이 정도만 뒤치면 돼. 너무 많이 뒤치면안 돼. 아. 응, 됐어. 불을 끄고 찬물로 이동. 그 국물 버리게? 음. 야이, 맛있는, 국물 어? 맛있는 국물 버려야지. 국물이 진짜인데 이게 타우린인데. 응. 음, 맛있는 물이지. 버리, 뭐 버리지. 막 어, 버리지 까 버려지 국이랑 먹자. 아꾸미는 예. 어. 음. 국물이 음. 진짜야. 응. 뭐알떡 알아서 그러는데. 꾸미가 이게 피로 회복에 아주 음, 좋아. 그래? 예. 아, 맛있겠다. 일단 이거 양 양념 한 동안에 오이를 오이하고 물을 어, 바로 하면 은 국물이 많이 생기니까 살짝 절거야 돼. 오이 뭐 하나 다 넣을 거야. 무도 조금 넣어줘야지. 저기 뭐냐? 도라지 넣으면 좋은데 도라지가. 응. 조금은 안 팔아. 그래가지고 무좀 뭐 넣을 거야. 거시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조금미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양념하게 음 많이 소금하고 소금하고 식초하고 설탕 좀 절겨줘야 된다니까 음아 절근다고 음. 새콤달콤하게 설탕 그다음에 식초 톤이 절거지겠어. 톤이 응? 절거지겠다고 시켜요. 물좀 빠지고 이, 이 맛있는 새콤달콤도 매배고그래 다음에 미나리. 미나리는 중기만. 이게 양은 뭐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넣어도 되고 하니까 적당히 넣으면 돼요. 야채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야채를 많이 넣고. 쭈꾸미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럼 쭈꾸미를, 야채를 조금만 넣고. 양파, 4분의 1. 홍고추 1개? 매콤하게 하라니까 청양고추 3개. 대파는 썰어 놓은 게 있어서, 하나, 한, 하나 정도? 뭐 될까? 산불이 썰어야 된다. 어? 쪽미 썰어야 된다고. 어, 야채는 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쪽를 썰어야지. 먹기 좋게 썰어야 돼. 위로 잘라도 되겠는데? 응? 어? 칼안 아, 들어. 이게 너무 크냐? 네, 괜찮아? 괜찮아? 아, 크다. 크긴. 근데 다리 하나씩 자르면 음. 또 그렇잖아 아니 커, 크다고 이제 또 아버지가 못 드셔 먹을 때 잘라서 먹으면 돼이 쭈꾸미는 보통 쭈꾸미 볶음을 많이 하잖아 또삼겹살하고 같이 볶으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촌무침 하면은 또 엄청 맛있어 그래서 비벼 먹으면 나도 그냥 크게 음? 몇 개만 자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은 다 넣고 고추장.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야. 음. 미나리 고추장. 이제 아직도 있었네. 그럼 오래 먹지. 초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해고 이건 매실. 그다음에 식초 이 세배 식초야 왜냐하면 이게 좀 세배 식초 아닌 거 넣면은 으안 쉬어가지고 국물이 많이 생기 많이 생기니까 세배식 진한 걸 했어 설탕 두개 이제 덜 맛있으면은 또 추가를 할 거야. 깨한수죠 고춧가루 넣고 마늘. 자, 이제 일단 이렇게 넣고 양념이 이제 만든 동안에 이렇게 좀 이게 숨이 좀 죽어서 국물 나왔지요. 네. 네. 국물을 좀 짜고 양 이게 부재료로 조금만 넣는다 그래도 많다. 겁나 많네. 아, 너무 많다. 응? 너무 많아. 비슷해. 아니야. 면도 먹지? 해놨다가 고치가좀더 넣어야 되겠어 조금 화해니까고치가좀더 넣고 식초 좀더 넣어야 되겠다 맛이 없어? 응? 식초? 응.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 새콤달콤한 거는 입맛에 맞춰서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내야 돼 식초 응? 하번 먹어봐 조꾸미 하나 먹어보라고. 야, 꾸미이 진짜 커. 응, 진짜 커. 음. 괜찮아? 응. 안신거네배안신거안싱안신거 네 아, 응. 음. 탕기름. 옛날에는 응. 가 초가 들어가면은. 참기름 넣지 말라 그랬거든 냄새 날아간다고? 응 음, 참기름 들어가면 침맛이 감춰지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막걸리로 만든 그 식초였거든 근데 지금은 음, 식초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니까 참기름도 괜찮아 음, 맛있어 야이런것 것들. 커서 잘라야돼 음. 됐지, 고추가 더 넣을까? 괜찮아. 괜찮아? 응. 음. 쭈꾸미 천무침을 완성했어요. 어, 비벼 어, 당신도 비벼 너, 너, 너, 너 여기다 비빌래? 여기다 비벼래 밥을 이제 무조건 비비는거야 <웃음> <웃음> 쭈꾸미 쭈꾸미 비빔밥 한번 해먹어야지 쭈꾸미 비빔밥 그 다음에 열무김치 넣고 그 다음에 콩나물 넣고. 야, 이거 어떻게. 다 나? 넣었어요? 어? 다 넣었어? 응? 다넣어 응. 이제 비벼봐가고 초고추장 넣어. 잘라? 잘리지 마. 잘리지 말라고? 응. 어. 자, 참기름. 자, 참기름. 이제 초장 조금 내야 돼. 초장. 이게 이게 초장. 응 음, 초장 초장 좀 넣. 음. 테레 정말 테레비에서 그 이게 밥비벼면데 되게 밥 맛있, 맛있어 보이더라고. 음, 음. 그지? 음. <웃음> 자 이제 먹어보자. <웃음> 안 떠져. 와,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어. 음, 쪼그매. 음,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기 맛있네.